출입문이 닫힙니다. 교대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 철도 부 e 역이나 일광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공해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 t o p s s t a t i o v e n e f v e r s i t e n u n i h v e r s i t y e f e d u c a t i s i n t h s e r r s r h s n r s t s s n e r s n t i r a n t s n r t s n t n e i s r t 다음 차는 역대역 기회 보니다동해선리의 고객사분은こちらの역에서 본리카에로 갈아세요 예약을 지금 데고 완가니 출입문이 닫힙니다. 영산입니다리시 오른쪽입니다. 대전한 수영 방문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에서사무선로가라다시기바니다이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만남의 과 맛있는 먹거리가 기다리5번상권으로 가실 분은 산역 10번 출구를 이용해 주세요. You can t r a n s f e r t o line number 3. 前方到站是永山站要乘坐三駅でございます三号線にお乗り換えのお客様はこちらの駅でお乗り換えください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조심하시 e s e w h o r s e 도시철도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산광역시 행정명령에 따라 이 당시 19만원 이하의 반으려가한구될수 주십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시고, 계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와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중 출입문이 닫힙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assengers going to City Hall or Metropolitan Council or police agency make it off at City Hall. 출입문이 닫힙니다 고객 여러분 열차가 운행 중에 부득이 급정차 할수 있으니 객실 안에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This 일요일 is Yang 영전 n g Yang j 가 n g The doors are on your r i g h 비상시 출입은 개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장화재는 비상시 출입은 오른쪽 의자 옆에 뚜껑을 밀고 손잡이를 앞으로 당겨 공기가 빠지면 출입문을 열수 있습니다. 승강장의 안전문은 오른쪽 손잡이를 화살표 방향으로 정치고 양쪽 문을 옆으로 힘껏 밀면 열립니다. 열차가 승강장 안전문을 벗어나 정차되었을 때는 비상문대를 앞으로 밀어 비상문을 열수 있으며 열선없 고정 유리벽은 유리벽 위어 기둥에 달려있는 기상용 망치로 구해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출입군을 개방하여 하차하면 반대편 열차로 인해 사상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철도안전법에 위반되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역은 부전. 부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철도를 이용하시거나 부산 시민 t h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문이 닫힙니다. 이번 역은 성면성면역입니다 右边은, 양성이라, 여겨서, 이 h i 분 stop is s a m y a n 대 s 문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시 i 바랍 t 다 t h i s s to p i s s a m y e n n g s a m y e o n g a o n s a r e o n y o u r r i g h t n g a a n g a n s f e r to l i n e n u m b e r g Samyang. s a m y n 知らな공駅でお降りくだ 경찰 학원, 소방 학원 으로 가실 분은 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 역은 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